네? 엄마, 진짜 구독자분들 한분한분다 뭔가 감사하지 않아? 고맙지 타음에 가자!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바로 우체국에 갑니다! 왜? 일본 티니까그 <웃음> 구독자 이벤트 진행한 거 있잖아 어. 그, 그거 이제 우체국 택배로 보내러 가는데, 어. 아직 프리드님이랑 어. TV 후니님이 메일을 안 주셨어. 오, 어, 빨리, 빨리, 메일 주세요. <웃음> 그래가지고 일단은 먼저 보내주신 유머TV님 먼저 가고 어. 있습니다. 어. 아, 근데 진짜. 이상하게 기분이 좋네. 엄마. 어? 진짜 구독자분들 한분한분다 뭔가 감사하지 않아 아, 고맙지. 진짜 우리 구독자 영명이었는데. 어. 영명이었는데. 그때 엄마 팩할 때 기억나? <웃음> 엄마 팩할 때 시청자가 없다 했잖아. <웃음> 어. 그래서 1,100명이 넘었어. 어, 맞아. 아, 진짜. 아, 그래가지고. 진짜 빠른 팩도 남지. 어,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진짜 한분한분 한분 우리 댓글 다 보잖아. 어, 너무 고맙지. 그래서 우리는 진짜 다 알지 않아. 한명한명다 알지 않아. 어. 웬만하면 다 알지. 응. 아무튼, 우리 빨리 이제 보내드려도록 빨리 보내드 나머지 분들 메일 주소 주세요 전화 주세요 메일 주세요